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모험가님 봄을 대표하는 축제 중에 벚꽃 축제가 있죠 이 벚꽃 개화 시기가 올해는 2주 정도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봄이 또 성큼 다가왔다는 거죠 이봄 기운을 알리는 이벤트 소식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주간 출석부 이벤트 기간은 3월 5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11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에 접속만 하시면 매일 준비된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 총 14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4일차, 11일차에 준비된 7세대 마페, 6일차와 13일차에 준비된 시면 수정 상자, 또 7일차와 14일차에 얻을 수 있는 블랙펄, 각 200펄과 300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석부는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검은 사월 특별출석부 이벤트 기간은 4월 1일 금요일부터 5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출석부 이벤트네요. 이번 검은 사월 특별출석부는 총 28일 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특별출석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특별한 보상들이 잔뜩 준비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보상 종류도 다양합니다. 플러스 종합 패키지 7일짜리, 14일짜리, 레이드 입장권 상자들과 토벌 추천서 총 1만 오천 개와 돌파보급권총 1만 오천 개, 또 영광의 길 추가 입장권과 블랙펄 총 4천 개등 푸짐한 보상들이 잔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접속만 하면 획득할 수 있는 이 특별한 보상들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벚꽃이 피는 계절 매일 임무 이벤트입니다. 이제는 정말 분홍분홍한 봄다운 이벤트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이벤트 기간은 3월 5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임무를 완료하시고 준비된 보상들을 획득하는 이벤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채집 5회, 딸기 케이크 1개, 고대 금주와 만개 소모 시 핫 타임 200% 세 시간 한 개, 주변 적재압 1만 회시, 광의의 성수 초대형 한 개, 주변 적재압 15,000 회시, 행운의 두루마리 세 시간 한 개, 주변 적재압 2만 회시 마력의 정수 5만 개 획득 가능합니다. 또 완료한 총 임무 횟수에 따라 추가 보상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완료 횟수 10회에는 봄맞이 벚꽃화관 외형장식 1개를 얻을 수 있으며 나머지 완료 횟수 20회부터 50회까지는 모두 벚꽃, 심면 장신구 상자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상자를 통해 심면 장신구 괴짝 2개와 딸기 케이크 1개를 받게 됩니다 우리 다같이 봄 기운을 느끼면서 매일 임무 모두 모두 완료해요네 번째 이벤트 대사막 탐험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3월 5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화면에 있는 저 임무 리스트 쭉 보이시죠? 정제수 시간 소모하기, 대사막 사원 완료하기, 대사막 발굴, 대사막 탐험 임무 완료가 있는데요. 해당 임무를 완료하실 때마다 에다나의 주화, 대사막 핫타임권과 같은 각각의 준비된 보상들 얻게 됩니다. 또 위에 6가지 임무를 모두 완료하시면 모험의 증표 만 개를 획득할 수 있다니까요. 해당 이벤트 기간 동안 각각의 임무 모두 완료해주세요. 다섯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흑정령의 제한 이벤트. 기간은 3월 5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흑정령의 모험, 이 흑정령의 모험 이벤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지역에서 획득한 주사위 조각을 모아 주사위 조각으로 교환해서 사용해야 하죠 이 주사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흑정령이 가져온 보상을 얻기 위해 그의 제한에 맞는 재료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흑정령의 주사위 1개와 고대석판 1,000개는 복불복 고대석판 상자 1개 흑정령의 주사위 2개와 빛의 성수 50개는 복불복 빛의 성수 상자 1개 흑정령의 주사위 3개와 혼돈의 결정 100개는 복불복 혼돈의 결정 주머니 1개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흑정령의 제한이 얼마나 좋은지 과연 소중한 재료들과 바꿀 가치가 있는지 각각의 보상들 살펴볼까요? 고대의 석판 1000개에서 최대 6000개 중한개 확률적으로 획득 가능하고요 네, 흑정령의 복불복 빛의 성수 상자 안에는요 빛의 성수 50개에서 최대 300개 이중한개 확률적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흑정 복불복 혼돈의 결정 주머니 안에는요 혼돈의 결정 100개에서 최대 600개 이중한개 확률적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3월 5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벤트는 어떠셨나요? 우리 모험가님들은 어떤 이벤트를 가장 좋아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검은사월 특별출석부 보상이 너무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오늘의 이벤트도 우리 모험가님들께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주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